대전내동 대로변 코너 각지 건물 부지입니다. 대지 331제곱미터 약 100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입니다. 대지 등록 전환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현재 카센터로 영업중이며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중로와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는 매물로 주변에 2400여세대 아파트 배우지가 있습니다. 차량과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부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매가는 10억입니다.